어느 날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를 선물받았고 그 반지가 너무 예뻐서 잠을 잘 때도 항상 착용하고 잠을 잤다. 신비한 푸른빛이 감도는 그 보석은 마치 스스로 빛나는 듯 보였고 보고 있노라면 몽롱한 기분까지 들었다. 너무 빼지 않고 오래도록 끼고 있어서 그런가 그녀의 손가락에 약간의 부스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.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너무 아꼈다.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난후 반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그녀는 팔기로 결심한다. 그 반지와 함께 들어있던 보증서를 읽기 시작한 그녀 그 반지의 상품은 C-E-S-I-U-M 137 이름도 너무 이뻤다 아마 137은 이 반지가 한정품이라 번호가 매겨진 듯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.